우리는 전생 영웅이야. 당신은 나에게 말했었지. 당신도 나에게 말했었지. 우리. 야 우리도 전생 연분야 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. 당신은 나에게 멋쟁이야, 당신도 나에게 멋쟁이야. 우리는 전생 연분이야. 당신은 나에게 말했었지, 당신도 나에게 말했었지. 우리들 전생 연분이야. 우리들 전생 연.